네, 누, 누구세요?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오영우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오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오영우 역삼요? 너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기러기 토마토가 뭐야?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기러기 토마토 금지. 하지만 안 하기가 쉽지 않아. 로스쿨 동기예요? 하... 아,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제 로스쿨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러기, 토마토, 어이루였어요 어차피 1등은 우영 하... 나와.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어설픈 모습이 안쓰러워서 도와주다 보면 정작 걔는 1등하고 나는 뒤처지고 하, 학교 때나 여기서나 똑같네요. 아, 아 그게. 너 바보야? 바보냐고. 하. 뭐야 둘이 친해? 음. 정희가 둘만 있을 때 나누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사이라면 응 친해 시안이니? 뭐야? 우영 장난해? 인간의 기준대로라면 번골에는 모두 마마보이 마마가야 우영 너 지금 뭐해? 최수연? 나 지금 통화해. 준호 씨랑 둘이서 따로 나눈다는 얘기가 이거였냐? 어. 아무나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게 제일 편해 보였어. 라벨도 없고. 이건 너의 꿈이거든. 방금 말한 속도 위반은 교통법규 상 제한된 속도 이상의 속력을 내내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지? 응 음, 아니야. 준호 씨 동사고 왔어요. 뭔데요? 어떻게 된 건데요? 대단했어. 뭔데? 와우. 우 명패 생겼네 사진 한방 찍어줘 기념으로 응.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폐라왜 화가 났어 음. 좀 웃어보지. 바닷 속의 나라들 보두로가 생긴 날 is all day 새주 이제 볼때 기분이 좋아 작은 날개로 하늘 위를 해요 내가 제일 최고 일이 할 거예요 웃음 부신 눈빛 손이 올라가면 왜 행진 행진 캠틴 펭귄 자신감 넘치는 남극길리죠 에이. 노래까지 불렀는데 잘렸다면서요. 아, 그, 재수없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